과오과들을 하고부터는 텐트를 쳤어요 이런 멘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자유도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코골이와 발기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. 바이오 가드 고객들은 상당히 심한 코고류와 무흡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상담할 때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나 뇌혈관계, 뭐, 당뇨, 이런 질병도 있지만, 음, 발기부전. 성욕감태 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바이오가드를 하고부터는 어, 새벽에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. 텐트를 쳤어요. 이런 음, 멘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의외로 어, 현대인들이 3 0대가 네. 되면서 이, 고개 숙인 남자가 많아요. 이것 또한 수면무호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음. 또 선생님 저는 뭐 아직은 그렇죠. 잘 고개 숙이지는 않거든요 네. 그게 정상인데 아...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는 뭐, 저뭐 20대 30대에 배우 당연히 예, 예. 좀 약해져야 정상이죠 어? 나이가 들었는데도 2, 20, 30대를 유지되면 그거 참 문제거든요 아, 그렇죠? 그렇죠 <웃음> 그런데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예, 예.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뇌수면에서 발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쌓이는 거거든요. 뇌수면이 네. 방해를 받아서 정상적인 뇌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기로 가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진다. 음. 그러면 성기를 이루고 있는 이 해면체에 혈액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이 세포들이 현자해진 거죠. 음.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, 며칠, 몇 달씩, 몇 년씩 쌓이다 보면 얘가 성능이 완전히 맞게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얘는 성기가 아니고 그냥 비뇨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번 그 증상을 알아도 수술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,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음. 또 그걸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항상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더 호흡이 안 되거나 또 음. 입... 그 코를 보게 된 이유를 밝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험을 하나 알수 있나요? 네. 그러면은 원인에 맞춰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가실까요? 아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, 지금 음.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험을 해보니까 순면이라는 게 중요하고 대개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아, 뭐 체험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구강구조 그런 것 때문에 네. 코골리하고 호흡하고 연결되는걸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바이오가드가 정말로 그 어떤 부분의 의료기기인지도 한번 음. 설명해 주실 수 네. 좋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, 자는 동안에 턱이 이렇게 쭉 처진다는 거죠 아 아까 설명해 주데 주신... 네. 턱이 처질수록 기도가 막히죠 예. 그러면 뒤로 처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.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히겠죠 이거는 위에다 끼고 자가닥 그다음에 음. 아래다가아가닥 낍니다 음. 그리고 입을 딱 다물면 턱이 앞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음. 앞으로 옆으로 다 움직이는데 뒤로만 안 뒤로. 가게 컨트롤하는 게 바이오가드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음. 어, 디테일하게는 여기에 뭐 조절기가 있어서 턱의 위치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강에 착용했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죠 어,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춤 제작을 해야 자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게 나의 턱을 정상적인 호흡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오가드가 결국은 우리가 숙면 중에 취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좀 원활하게 해줄, 그렇죠. 해주는 장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. 제품만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. 네. 아까 소장님께서 그 구강구조도 하면서 음. 숨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. 네. 아까 이게 원리가 좀더 이해가, 이해가 되죠. 이해가 예. 되죠. 실제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무호흡은 확실하게 잡아주죠. 그 다음에 코골이도 훨씬 감소시켜줍니다. 40, 50대의 남성들의 문제. 성기능장애, 발기부전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. 특히 코고시는 분들이 이 바이오가드 또는 맞춤베개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꼭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좀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더 들어와서 어, 코고이하고 이제 숙면을 제옷 분들한테 고민되고 있던 거를 좀 제가 공부 좀 해서 질문을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소장님한테 결고 우리가 아주 편안한 숙면을 취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찾아뵙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찾아뵙겠습니다, 네.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네 고맙습니다. <웃음>